여러분 저희가 포켓몬 컨텐츠인데 지금 포켓몬을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느꼈다 <웃음> <웃음> 포켓몬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참가 자격은 양반 이상 오! 그 노비분들은 양반 소속으로 들어가시면 양반 분을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하. 그래서 참여 제한 포켓몬은 세마리 야생에서 잡은 것도 이번에는 허용을 할예정이고요오 참가비가 이친합니다 참가비? 얼마지요? 참가비 3전 하겠습니다 3전? 이오케이오케이 친구는 오케이. 승리하실 때마다 바로 승리금을 드릴 거예요 승리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3전. 참여하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노름판이 벌어지겠구만 그렇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여기에 적어줄테니 나중에 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출발! 결혼에만 관심 이 있어요 아주 <웃음> <웃음> 축가 중... 오늘 도 어, 달콤한 축가가 대기중입니다 결혼하실 분꼭 연락주세요 물가 변한 거 있는지 물가 변한 거 있나요? 없나? 아, 물가가 안 변하네 여기는 아. 그렇게 그 철특코인을 열심히 외쳤는데 물가가 안 변해요 저번 거 그대로 가는 거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보다는 그게 좀더 중요할 텐데 연맹이랑 농사 농사가 좀 중요할 텐데 라미를 양반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한번 봅시다 포켓몬 대회? 대회 한번 참가를 노려보고 싶긴 한데 혹은 럭키블럭을 좀살수 있어야 대회를 참가할 를 만하지 않을까 습습! 습수... 어? 우리 한준님 오셨다 잠깐만요 네! 한준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 아주 좋아. 그 농사 혹시 잘해요? 농사 잘해? 농사 잘하면 거기 끄덕끄덕. 버켓몬, 넌내 거다. 뭐야? 오, 뭐야? 오 되는데? 오? 어, 방금 오류였나 미어 오메. 장민이 는데 지코방이.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야, 야, 야. 아, 야, 야, 반가워요. 반갑구만. 아, 어, 반가워요? 그 수박씨를 어,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실. 아, 아. 아하하하, 벌써 그렇게 또 소문이 좋습니까? 아. 네. 야, 또, 야. 그리고 땅도 지금 막 구매하는 소리가 아이, 아주 귀가를 딱하고 있는데. <웃음> 예, 예, 그 상인 음. 상인이신데 말 편하게 하십시오. 전 음. 이름에도 비천한 모습입니다 그, 그래도 나쁘지 않은 에이.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다 이미. 몸에. 몸에. 아유 그러면 어, 저희는 오케이. 뭐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어, 저희가 뭐 우리 상임님또 이렇게 옷이 살짝 누래진 걸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 저희가 한 이전 정도는 꽁짜로 <웃음> 어, 드리겠습니다. 오호. 아그 옆집 안니겠는가 여쪽에 아. 아. 또 이제 우리 집이다. 오 몸에. 어안 치시니까. 아이고. 됐네. 구매. 이거 제가 캘수 있다. 이렇게 돼요. 야,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상인 나리. 아, 저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야, 야. 씨 하나 얼마에 좀 팔지 않겠는가? 어? 씨얼마 수박씨... 정도에 구매를 하실 어, 생각이 있으신지. 어, 얼마가 시세더라. 일단 시세가 3냥이 오입니다 야야 야야 허허 저희는 사실 그 수박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원래 옛날 가격 1냥에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1냥 야야 아 저희도 이거 어렵겠죠 멀리 외 나라에서 공수해 온 것이라 이게 조금 그 팔기가 좀 부담스러운 녀석인데 저희가 아낌없이 일량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켓몬 잡으면 씨앗 잘 나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양치 없이 그렇게 아, 일량. 하지만 수박 아, 씨지 않습니까? 이게 또 외래종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든실해요. 음, 음, 어. 잠시만요. 조금만거 까질 이... 수 없는가? <웃음> 아, 좀만 더? 그, 그러면 그 어, 제가 여기에다가 아주 행운을 불러주는 부적그마까지 포함해서 1량에 팔겠습니다. 오, 오,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소. 야야, 행운을 불러주는 이 부적그마를 어디다 쓰시냐면 포켓몬에 넣어두시면 포켓몬이 아주 삐까뻔쩍한 녀석들을 친구로 맞아들여가지고 데려와줍니다. 어허... 어떻습니까? 일냥에 응. 구매하시지 않겠습니다.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많은 결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감사합니다 많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옆집으로서 잘 부탁하네. <웃음> 아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망그카옵니다 <웃음> 그리고 그 자네 결혼 소식 들리면 꼭 언제든지 <웃음> 디스패치. <웃음> 다른 소식을 전달해준다 해가지고 음. 어 새로운 뉴 그리고 음. 어, 나는 전한다스 해가지고 아 뉴스를 운영하시는 아이고 음, 아, 여기 야, 결혼 소식을 신발이었군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언제쯤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그 지금 제 머리 위에 머슴이 보이십니까 아. 이게 나중에 양반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 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웃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 어, 제가 또 돈을 열심히 벌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좀삥도좀 뜯어볼까? 우리 한 번? 흠.. <웃음> 삥떼될 만한 사람 없나? 어디? 네.. 불러싸웁니까 아..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아, 무슨 소식입니까? 아..그..혹시..양반마을이의 그.. 음? 그... 아, 부정부패를 혹시 좀.. 사가실 생각 없으신지요? 뒷땅이라도 발견하셨나? <웃음> 아, 제가 그 양반 나을이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어, 돈이 좀될 만한 정본지 아닌지도 꼭 생각보다 중요한데 <웃음> 아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아, 세상으로 좀 이제 밖으로 떨어지면은 아하. 양반 자격 박탈까지 좀갈수 있지 않을까 양반 박탈이라 뭐.. 양반이 박탈되만한 짓이라면 그거 뭐, 뒷동사이게 하는 것인가? 그쵸 그쵸 아. 그.. 인증사진이 있죠 인증사진 아.. 인증사진이 있다 네보셨다 아.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으면은 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공개되면 이거..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이거 공개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한정도는 어 u n 일량 응. 일량 y 그... o 그, 오케이. 응, 그... 오케이, 오케이. y I d o 좋은 좋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그 I don't 아 어떻게 그한 나라의 왕이 된 분이 그렇게 t <웃음> know. 비... <수> <웃음> 이게 왕을 건드린다는 게그 거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 하지만 그 기자라면은 기자 높 분들의 비리 하나쯤 갖고 있어야 어 확실히 이게, 아, 음, 그래야 좀 이제 그 뭔가 이제 합의를 할때 좋지 않을까 어디 계신가 여기가 제 땅이고 음, 여 옆에 음.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왕님과 그 머슴들 땅인 것 같고 여기 이쪽 와보시죠 아주 좋네 이쪽으로 와주셔서 음. 제올라서 여유의 쪽득이여보시면 왕님이 음. 저 옥상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계십니다 옥상에서? 오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이십니까? 저저 저 동물들이 밟고 나가 날고 싶어도 팔닥파닥 거리기만 하고 못 날아가는 점 그..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네요 저거는 아 너무 비인간적이인간적인지비인간적인지간적인피인간가인 피인간적인 피인간적인 피인간적인 피인간요 이거 재밌네 이 요거 재밌네.